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지난 7일 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어, 윤전서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윤전서장은 윤대진 현 법무연수원 기획 부장의 친형으로 이 윤대진 검사장은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 채찍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어, 윤석열 후보를 대윤, 윤대진 검사장을 소윤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여러 가지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어, 그때마다 그 수사들이 무마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드디어 구속이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 여러 차례 과거부터 수사가 됐지만 어, 제대로 처리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구속이 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슷한 장면들을 이미 여러 차례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차 수사 때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최근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은 2013년부터 경찰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지만 수사가 무마됐다가 최근에는 관련된 다섯 명이 전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는 전혀 진행되지 않던 수사가 윤석열 후보가 검사를 그만두자 급속하게 수사가 탄력을 받아서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거나 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듯이 유윤무죄 무윤 유죄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통점으로 추측해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이런 사건들의 수사를 막아왔던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